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극 F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극 T 유형 이야기를 했죠. 그와 정확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이극 T 니극 F 니 하는 게뭘 말하는 건지 에 대해서는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예컨대 내가 ESFJ인데 F 점수가 90점이고 S 점수는 60점이 좀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극 F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F F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반면 S는 N과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고요. 이렇게 F점수가 확실히 높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외향형이라면 그런 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향형이라고 해도 인간관계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혼자가 무조건 좋기만 한건 아닌 사람. 친한 사람 몇 명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싸 같은 면이 나오기도 니다 해요. 사실 본인이 맘만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소수하고만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극 F인데 내향형이라면 대략 이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보통 F에 대해서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남 생각을 많이 하냐. 눈치를 보냐. 자기 주관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나는데 주로 T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면이 사회성과 관련이 있어요. 사회라는 게 뭐예요? 나빼고다 남들인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게 사회죠. 그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만약 혼자라면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요. 실제로 혼자인 게더 편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T 성향이 강할수록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고요. F 성향이 강할수록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극 T거나 극 F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F는 주관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다고 했는데요 극 F는요 주관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웬만한 T보다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극 T가 선빵이라면 극 F는 카운터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극 F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F니까 감정이 풍부하고 부드럽고 툭하면 울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닌가? 하면 완전 착각이라는 거죠. 잘못 건드리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UFC에서 블랙아웃은 카운터에서 잘 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극티를 선빵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선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쳤다고 그래? 어이가 없네. 왜냐면이 사람들은 남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남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배려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에 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견을 말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답니다 어떻게 보면 뇌가 참 순수하다구나 할까요? 네? 그런 거죠 단지 이들의 문제는 그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F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그 애 F라면 심지어 한대 맞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공격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F는 남을 생각하거든요.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한다는 게요말 그대로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고 과정에 거의 언제나 타인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지사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탕 주는 꼬마아이.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가 뒤뚱뒤뚱 다가와서 나한테 사탕을 주는 거죠. 왜 줍니까? 내가 이거 먹으니까 기분 좋더라. 아저씨도 이거 먹어. 기분 좋아. 이거잖아요. 그 꼬마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사탕을 주었을 때 내가 기분 좋았던 것처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사탕을 주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야. 이걸 아는 거죠. 근데요. 과연 이것만 알고 있을까요? 한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한대 쥐어박으면 어때요? 기분 더럽죠. 그래서 나도 걔한테 한대 쥐어박는 겁니다. 왜? 기분 더러우라고. 그래서 극 F의 카운터가 무섭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더러워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극 T는? 나는 너를 친 적이 없거든. 이러는데 극 F는? 네가 나를 쳤잖아. 하는 거냐면요. 극티는 이런 식으로 역지사지로 판단하는 기능이 극F만큼 강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극티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거잘 몰라요. 사실은 생각도 없죠. 극티들의 머릿속에는 딴게 가득 차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컴퓨터 논리 회로 같은 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이 논리적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연산하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해답을 찾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내 표정이 어떤지, 내 말투가 어떤지 그리고 그 모습이 상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CPU가 프로그램 돌리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인터페이스 따위는 신경 쓸 새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쪽인 극 FM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극 FM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있는 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아직 말도 못 배운 꼬마이도 하는거고요그 애가 좀더 크면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어떤 느낌이 들지를 예측하게 돼요 제3자 시각에서 관계를 바라볼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된극 F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량이에요. 그렇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본능이 있는데 극 F는 이 본능이 남들보다 더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 누가 누구랑 사이가안 좋은지 그냥 척 보면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표정, 말투 행동에서 감정을 순식간에 읽어내거든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m b t i 에서 말하는 F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 F라면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어, 그건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될 짓이지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나쁜 건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때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할때 나쁜 느낌 불행한 느낌이 드는지 알고 있거든요. 나만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도 그런 걸 느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고민이 윤리나 도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감정은 일종의 지향점같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F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버대학 연구소에서 대공황 시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79년 동안 7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겁니다. 많든 적든 친밀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결정적인 비밀이 거예요.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게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고요. 친밀한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많아도 친밀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뭐 그냥 당연한 얘기죠. 굳이 79년씩이나 연구를 하지 않아도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극그 F가 극티보다는 인간관계가 좀더 많겠지만 그게 진짜 좋은 건지는 좀더 생각해 봐야 돼요 행복한 인간관계만큼이나 불행한 인간관계도 많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세상에는 내가 좋게 대해 줬는데 나쁘게 돌려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불행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좋게 돌려주는 사람들한테 좋게 대해주면 됩니다 서로 좋게 대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극티 분들한테는 반대의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 좋은 사람이 되어 보세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극티는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의 구분이 잘안 되죠 구분을 한다면 그냥 맞는 말을 하는 사람, 틀린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내가 남을 보듯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딱히 좋은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 말고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단 한두 명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만큼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극 F와 극 T 중에는 반대 성향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 F와 극 T는 서로의 기능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이유를 설명드 했죠.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S9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다루기가 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나마 점수가 조금 높은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걸 아주 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거의 F나 T만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 아니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